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재생목록을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본인의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뜰 텐데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재생목록이 저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여기서 먼저 프로필 사진 클릭 후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제생 목록에 가서 만약에 노래를 정리하실 분은 순서를 일단 여기 연필 모양을 눌러서 여기서 여기 옆에 보면은 막두 번, 두 개를 꺼진 막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쪽을 갖다 내서 왼쪽 마우로 갖다 다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 여기를 인기순으로 이렇게 정렬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는 오래된 순으로 정리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제가 최근에 이제 등록한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상태에서 나가시면 되구요. 여기 재생목로 만든 폴더를 제가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상 아니아니가 알려주는 아! 잠깐! 재생목록을 만드는 방법이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텐데요. 여기 보시면 새 재생목록 있죠? 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재생목록을 만들어주세요. 어, 만약에 내가 책을 읽어주는 채널을 한다. 그러면 책 읽기 한후 만들기를 해주고 여기 영상에다가 유튜브에서 수정이라는 여기 필모 있죠. 이걸 클릭하고 여기다가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등록을 하냐면요. 다시 채널 재생 목록에 가서 컨텐츠 가잖아요. 여기서 내가 책을 읽어주는 컨텐츠가 있다고 하면은 책을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해준 후에 재생 목록에 추가에다가 책읽기라고 해놨죠. 여기를 예를 들어 저장을 하면은 재생 목록에서 책읽기라는 곳에 가면은 제가 등록한 아까 책 읽어주는 거세개 체크했죠. 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책 말고 다른 거를 추가하고 싶다면은 일단은 먼저 땡땡땡을 눌러서 책일 거에서 삭제 이렇게 하면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없죠.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나가시면 되세요. 그럼.